짠! 네. 오늘 이걸 샀어요 이거 저번에 부가 밖에서 주셔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빨에 피가 날 정도로 이거를 퍽퍽거리는 걸 너무 좋아하던데 이게 짱짱해가지고 오랫동안 퍽퍽거릴 것 같아서 이거를 샀어요 모서리를 잘랐어요 <웃음> 너왜 장난감한테도 입맛을 다시 여기를 잡아서 <웃음> <웃음> 저는 참새 거를 좋아해 요 <웃음> 역시 공은 3개 정도 있어야지 그치? 뭐, 어떡하나. 운명 <목소리> 너무 좋아. 공 너무 좋아요. 그리고 공이 나무, 제가 또 가져온 거 아니에요? 세 개, 세 개. 엄마한테 또공 가져올라 그러는 거 아니지? 색개다 <웃음> <사기> 가져왔어 봄놀이 <웃음> 해달라고? 옷세개다 뭐 가져왔어 <웃음> 그렇게 좋아? 아이 <웃음> 진작해서 와줄꺼 소리나는걸로 돌아다녔어 <웃음> 그렇게 좋아? 공원가서 엄마랑 또 공놀이 할까? 부부야? 이건 집에서만 놀자 엄마랑 다른 공간에 가서 아 이거는 이거는 집에서 노는거야 집에서 놀라고 엄마가 사준는데 미쳤어? 알았어 엄마 이거랑 가지고 놀자, 그러면? <웃음> 그거 가지고 놀자. 알았지? 엄마 그거 가지고 밖에서 놀아줄게. 알았지? 아이고 이뻐라! 산책하자! 보고, 산책하자! 오이구 이뻐로 산책하자! 오 이뻐로 산책하자! 알았어, 그만 좀 가져와. 이거 뭐야, 계속 가져왔다가, 가져왔다가. <웃음> 알았어, 가자. 가자, 가자. 엄마랑 가자. 엄마 가자.